자, 킬러 때 클레드 q a 첫 번째. 아, 집공이랑 정복자. 이건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일단은 여기에 손을 얹습니다 저는 정복자가 더 좋아요 왜냐면 얘가 직공보다 기대딜량이 더 높더라고 플레이를 해보면은 얘는 3타 이후에 딜을 넣었을 때 이득을 보는 룬이고 얘는 1타부터 딜이 쌓여가는 룬이야 정복자는 그러니까 얘는 1타부터 세다 얘는 3타부터 세다 그차인데 클레드가 평타를 세대 때리는 데까지 다이브 상황에서는 별로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는 직공을 터트리고 평타를 계속 때려야 좀 이득을 보고 얘는 그냥 1타 부터 차근차근 쌓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정복자를 듭니다. 그리고 직공 같은 경우는 직공은 한타가 유리하고 정복자는 1, 1대1 대인전이 유리합니다. 사, 살짝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좀 미세해 사실. 한타에 내가 잘 컸는데 직공보다 정복자가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복자를 듭니다. 1대1을 좋아해 가지고 저는. 근데 직공을 들어도 좋은 상황이 있어. 굳이 내가 직 정복자를 들어서까지 딜을 넣지 않아도 우리 팀의 기대 딜량이 높을 때. 예를 들어 정글 사이러스 미드 오리아나 원딜 카이사 에이디 카이사 그리고 서폰 뭐 브랜드 이러면은 내가 굳이 정복자 안 가도 딜이 남겠죠 직공 정도만 가도 되겠죠 그런 경우도 있어 내가 탱커를 해야 될 때는 직공 가는 게 괜찮아요 얘, 이쪽은 약간 탱커 및 한타고 여기는 약간 암살자 느낌이야 그 차이라고 보면 돼좀 그 차이예요 자그럼 두번째 불클과 거드라 이 두개는 클레드한테 없어서는 안될 템이에요 물론 이제 선템은 무조건 다들 티아면에 가겠지 보통 이 다음에 거드라를 완성하냐 아니면은 불클이냐 이 차일텐데 저는 일단은 첫, 요즘 첫번째로 가는거는 돈! 돈 상황을 봐요 돈 상황을 봅니다 돈이 일단 생각을 해보자 클레드가 라인전을 하는데 도란검 하나가 필요해 템창에 도란검이 하나가 들어가겠죠 클레드 같은 경우에는 불안검을 이렇게 가잖아 보통 첫템으로 이게 나중에 귀환을 해서 티아메스로 바뀌겠죠? 티아메스로 바뀌고 여기가 뭐 충전형 물약으로 바뀌겠지? 그쵸 이렇게 바뀌겠죠? 첫 귀환 혹은 좀 됐을 때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인데 핑화를이 순간부터는 하나씩 구비를 하고 다니면 좋아해요 그럼 이핑화칸까지 필요하단 말이야 총 벌써 네칸이 쓰였어 똥신도 사야겠지? 그럼 한 칸이 남아요 이 상황에서 이걸 올릴 거냐, 아니면 이걸 올릴 거냐는 이제 선택에 갈리는 거지. 핑화는, 핑화카는 무조건 확보를 해야 돼. 그게 티어의 지름길이야. 이 핑화는 게임에 너무 좋은 템이라서 얘는 하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요림의 주먹이냐, 탐시의 망치냐, 이걸로 갈릴 텐데, 저는 일단 보고 가서 점화석까지 나와버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템을 바꾸고 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라인전이. 어느 정도 끝나가고 더 이상 라인에서 이득을 볼수 없다 싶을 때는 탐식의 망치에 점화석 해서 불클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자리에 뭐 이런 걸 채우겠죠. 이렇게 채우겠죠. 근데 반면에 라인전이 아직 한참 멀었고 돈도 많지 않아가지고 막 700원, 800원 이렇게 있어. 800원 있으면 그냥 점화서 올려요 근데 700원 600원 이렇게 있어요 이러면 은 그냥 루비수정 하나 사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다시 눈치 싸움을 해요리의 주먹을 갈지 탐식의 망치를 갈지 그냥 결국 다 돈이야 템창 때문에 결국 돈의 그 순리를 따라야 돼 클레드 자체는 이게 티아멧도 필요하고 충전형 물약도 라인전을 해야 되니까 충전형 물약 신발 이 제어와드 벌써 네칸이 필요하고 도랑거까지 써야 된단 말이야 이게 풀템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루비수정 여기까지만 가고 요림의 주먹을 눈치 보던가 아니면은 점화서 800원 되면 점화서 사던가 돈을 맞게 보통을 가 보통은 가 근데 꼭 거드라 가는 때가 있어요 상대가 막탑 드레이븐 뭐 모데카이저 이런 애들인데 내가 모데카이저를 3킬을 따가지고 킬각이 보여 계속 다이브를 칠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은 돈이 많아도 어떻게든 거드라부터 가려고 해요 왜냐면 거드라를 써가지고 콤보를 넣으면은 상대가 어지간히 크지 않는 이상은 보통은 다들 이 콤보에 죽어, 죽나거든이퓨 평, 거드라, 이 평, 평에 죽어나거든. 그래서 거드라를 보통 가요. 그래서 첫 번째 돈. 두 번째로 라인에서 이득을 볼수 있느냐? 아니면 로밍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불클은 로밍이랑 유틸이고, 거드라는 라인 앞살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해. 제일 큰건 돈이라는 거. 돈 가로치고, 핑화. 핑화를사야돼요 항상 투도란 같은 경우는 투도란은 이제 라인전을 좀 세게 가고 싶다 난 얘는 꼭 이기고 싶다 자존심이야 사실 난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얘는 꼭 이기고 싶을 때할때 그럴 때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투도란을 가잖아 여기 다시 보여줄게 투도란을 가면은 이게 좀안 좋은 게 하나가 있어 투도란이 봐봐 보통은 이렇게 가겠죠 투도란 핑화 티아멧 이렇게 들고 있겠죠 중간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들고 있겠죠 그죠? 여기에서는 이제 템이 꼬여 신발을 가거나 아니면 루비수절을 가야되는데 둘다 괜찮아 근데 이게 귀한때 800원이 모이면 모르겠는데 800원이 안모이는 순간 집 와서 600원 500원 들고 할게 없어요 그럴 때뭐 핑화를 팔겠지? 근데 핑화를 파는 것 자체가 별로 안좋은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꼭 거드라를 가야돼 꼭! 이건 필수야 투드란을 가면은 거드라는 무조건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왜냐면 여기서 어설프게 불클까지 본다? 그럼 핑화 넓을 칸이 아예 사라져 핑화가 아예 사라져 그래서 핑화 가 없이 움직인다? 이거 좀 위험하거든요 시야에도 별로 도움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투도라는 자존심이에요 그 선택에 대한 대가는 이제 거드라를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 근데 둘다 어울려 투도란도 라인전을 위한 거고 거드라도 라인전을 위한 거라서 둘다 어울려요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유틸이나 로밍은 불클 거드라는 라인전 저마와랑 텔 얘는 일단 은 텔은 탱커 탱커는 이제 무조건 텔이고 그 다음에 이제 킬각을 보기 힘든 친구들 다이브 치기 힘든 친구들 있잖아요 막쉔 같은 애들 상대로 어설프게 궁 쓰고 다이브 질순 없잖아 텔은 탱커 점화는 다이브 도우미 약간 킬각 도우미 약간 그런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고 가면 돼요 내가 상대 챔프를 봤을 때쟨좀 자신 없는데 싶으면은 텔 들고 가 그냥 그래도 상관없어요 텔도 괜찮고 점화도 괜찮아 그리 적응형 봉속 이거는 그냥 취향입니다 취향껏 드세요 봉속은 <웃음> 다시 탈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리고 버응력은 원콤 낼 확률이 올라요 그래서 결국 두 개는 그냥 취향이야 장단점이 서로 있어서 이건 뭐가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질문들 네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설명하지 않는 것들은 거의 대개 취향과 자기의 선택에 맡기면 됩니다 자신한테 좀더 자신감을 가져도 돼난 이렇게 이렇게 해볼거야 해가지고 해도 돼 배는 뭐하시나요 피오라 자세한 Q&A는 나중에 또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